국 이별 우리가 잠들지 못했던 하얀 밤과 회색빛 파란 아침을 부정하지 말아요. 지러요 하얀 천으로 가릴래요. 조금은 할 것도 같네요. 이별의 의미를 이별의 방법을